안녕하세요. 과학기술학연구소입니다. 이번 주제는 피그말리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화에서 시작해서 대중영화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 전하는 신선한 메시지 때문이죠. 피그말리온은 신화 속 인물로 조각가입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여인을 조각했는데 그 조각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생명을 달라고 신에게 애원했고 결국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이 갈라테이아입니다. 생명을 가진 작품, 그리고 자신의 작품과 사랑에 빠지는 예술과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나드 쇼는 이 이야기를 더욱 현대적으로 풀어 해석했습니다. 버나드 쇼는 1912년 희곡 피그말리온을 발표합니다. 이 작품은 철학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었고 처음부터 매우 인기가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1913년 연극 피그말리온이 처음 무대에 올랐고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상연되고 있습니다. 1938년 처음 영화화 되었고 1956년에는 미국에서 뮤지컬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희곡은 총 5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막은 세명의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비오는 날 저녁 코반트 가든의 야채시장, 교회, 처막 및입니다. 음성학자 헨리 히긴스 교수입니다. 코로넬 피커링 대령도 아마추어 언어학자입니다. 그리고 꽃파는 소녀 엘리자 두리틀입니다. 이때 히긴스는 엘리자를 으깨진 배춧잎 같은 아이라고 지칭합니다. 영어를 모욕한다고 생각될 만큼 심한 사투리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히긴스는 그런 사투리를 쓰는 한 꽃집 점원도 되기 어려울 거라고 말하는데요. 버나드 쇼는 서문에서 영국의 교육 문제 때문에 사회적 격차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었죠. 제 2막은 히긴스 교수의 실험실입니다. 죽음기, 호두경, 파이브 오르간 인간, 소리굽새, 발성기관을 보여주는 실물 크기의 인간 두개골 단면 상등이 보입니다. 피커링은 히긴스에게 존경심을 표합니다. 나는 24개의 모음을 발음할 수 있다는데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당신의 130개에는 당할 수가 없군요. 모음들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러자 히긴스는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그건 연습하면 나오죠. 이때 엘리자가 이 실험실에 찾아옵니다. 수업을 받기 위해서였죠. 좀더 품위있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거리에서 꽃을 파는 것보다 꽃집 점원이될수 있을 테니까요. 히긴스는 엘리자를 여전히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랑만 합니다. 이때의 피커링은 히긴스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엘리자를 공작 부인으로 만들어서 대사관파티에갈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6개월간의 교육실험이 시작됩니다. 엘리자는 공작부인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실험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히긴스가 말합니다. 알파벳을 발음해봐요. 엘리자가 너무 쉽다는 듯 자신있게 발음합니다. 아이 보이 거의 더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삼박입니다. 드디어 교육을 마친 엘리자는 런던 대사관 파티에 참석합니다. 파티에 온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인물 엘리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서 만난 또 다른 언어학자 네포맥 박사는 엘리자와 대화하고 나서 엘리자는 헝가리 공주가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국인은 아닐 거라는 해석까지 하면서 말이죠. 파태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엘리자의 품에 감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막은 다시 히긴스의 실험실입니다. 모두들 실험 성공에 들떠있는데요. 엘리자는 히긴스와 비커링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단지 실험 대상으로만 취급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자는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히긴스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화가 난 엘리자는 희긴스에게 슬리퍼를 던집니다. 내기에 이긴 것만 중요한 거죠.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고 난 어떻게 되는 거죠? 난 슬리퍼만큼 아무것도 아닌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5막입니다. 엘리자가 없어지자 희긴스는 불편하고 불안해져서 엘리자를 찾아다닙니다. 드디어 엘리자를 만나지만 여전히 엘리자를 무시합니다. 코번트 가든의 으깨진 배춧잎을 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에게 숙녀 행세를 하다니. 여기서 이 물건은 공작 부인처럼 말하는 엘리자를 가리킵니다. 엘리자는 말합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로 해서 생길 문제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죠. 엘리자는 다시 꽃파는 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이 실험이 엘리자의 정체성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엘리자는 귀족의 언어와 태도를 학습했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귀족으로 인정받았죠. 다시 말해서 교육과 사회적 관계가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는 히긴스의 실험자 태도에 저항하면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내가 나가서 선생이 될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가르친 요난 음성학을 가르칠 거예요. 이 작품에서 히긴스는 피그말리온이고 엘리자는 갈라테이아 역할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실험자와 실험 대상은 일방적 관계에 머물지 않고 서로에게 의존적인 관계로 변화한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엘리자는 갈라테이아와 달리 자신의 피그말리온을 떠나는데요. 이 결론이 바로 버나드 쇼의 페미니즘 철학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버나드 쇼는 후일담에서 말합니다. 갈라테이아는 결코 피그말리온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와 그의 관계는 너무 신성해서 전적으로 좋기만 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작과 달리 대중영화는 노맨스를 강조하기 위해 이 결말을 바꾸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후 엘리자 이야기는 인공지능 개발자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1966년 MIT에서 최초의 챗봇이 만들어졌을 때 엘리자라는 이름을 붙이죠. 엘리자가 공작부인처럼 말하기를 배우는데 성공했듯이 기계가 인간처럼 말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이죠. 이상입니다. 원작이고 피그말리온 번역서를 참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